날씨가 풀려도 개춥다 쳐벗으니까 춥지 온몸에 닭살이 돋아서 몸에 힘이 안 들어간다 턱걸이가 안 되면 버티기 모드 턱걸이도 잘안 되고 마늘밭 유산소 운동 올인이다 살이 빠져서 추운 게 아닌 것 같아 이건 살이 쪄있어도 추운 날씨야 오늘은 진짜 못하겠다 체중계가 고장난 건가? 라면 두 개씩 처먹은 몸무게 싫어야 추운 날꿀 빨았던 빨간 도복은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 아직도 날씨가 춥지만 내년에 입어야지 이건 너 쓸래? 따뜻해 보이는데? 이런 거개 싫어한다 푸들털 잘 어울리는데 내년에 같이 파마하자고 자 내년에 보자 루돌프도 한 세트야 집에서도 입김이 나온다 시골집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 얼어 죽지 않을 만큼 살고 있다 온도가 입돌아가겠는데? 운동하고 개토끼랑 꼭 붙어자면 견딜만하다 공놀이 운동 편집하면서 보니까 개토끼만 운동되는 것 같다 공만 보면 돈모습 나오는 개토끼 개토끼 귀자극 스쿼트. 잡았다 이놈. 잡아서 개 쿼트. 모든 걸 포기한 개토끼 표정. 보호 본능 자극 훈련. 개 급발진. 아침에 못한 턱걸이 집에서 해준다. 턱걸이 기구가 집에 있어서 다행이다 눈에 가까울수록 손이 많이 간다 먹는 것도 같은 원리다 먹을 게눈 앞에 있거나 내 활동 공간에 있으면 한 번씩 더 먹게 되고 한두 번 먹다 보면 오늘만 먹자 하고 폭주하게 된다 살 빼는 데 도움 안 되는 음식들은 눈 앞에서 안 보이게 치워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영상은 안 찍고 있지만 가벼운 중량은 꾸준하게 들고 있다 요즘 연말 핑계대고 개 처먹는다 다이어트는 1월 1일부터잖아. 자기 합리화하면서 먹는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. 개토끼 급발진급 식사 급발진 직전이다.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. 먹는 건 중요하지 않아서 꺾이는 거냐? 단기간 조금 많이 먹는다고 포기하지만 말자. 포기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. 다이어트는 1월 1일부터 시작한 게 국물이지. 국물 같은 소리하고 있네. 뺀 만큼 다시 찌면 국물도 없는 거다. 85.6kg, 85kg 진입. 앞으로 15kg 남았다게 가능합니까? 내가 달라하이 같은 수작에 너가 말사람으로 보여.